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옆에가 지우기로 간만에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나무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할지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해주시고 대략적인 덩어리를 먼저 음, 잡아줍니다. 일단 나무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구의 덩어리감과 그 다음에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원기둥 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뻗어 나온 아, 두 기둥을 살짝 자 이렇게 어둠을 표현을 해줘서 소나무의 그 특징인 뾰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출을 해줍니다 자이 밑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나무에 떨어지는 그림자 이 부분을 그림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보면 <웃음> 가지가 뭐 이곳저곳에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나뭇가지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시면 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이런 그 구조와 덩어리감을 그리고 공간감을 좀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밝은 값, 어두움, 그거를 먼저 잘 찾아주시면 표현하기 훨씬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어리 값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소나무는 부분 부분 저런 양감을 잘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은 공간감 연출을 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가지와 뒤에 있는 가지 그런 차이를 좀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서도 덩어리를 한 번씩 더 강하게 잡아주고 소나무의 그 삐죽부죽한 느낌들을 잘 살려줍니다 나무의 기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미있게 묘사를 해주고 저 윗부분에 하늘하늘한 그런 얇, 얇은 가지들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림자의 느낌도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부분이 부드럽게 진해져서 연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소나무의 종류는 엄청 다양한데 아, 지금 그린 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정인품성 같은 그런 늠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 소나무 가지가 귀엽게 생긴 그런 느낌의 소나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좀더 잡아주고 소나무 잎사귀의 그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는 없는데 부분부분 부분 어 느낌이 좀 살게 표현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연필로 그려보는 소나무 쉽게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니깐 가볍게 스케치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